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스터클래스 FX의 지민수 멘토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가상화폐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그리고 이오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말했던 인버티드 헤드 앤 숄더는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띄고 있어요. 인버티드 헤드 앤 숄더가 이루어지려면 4087레벨의 저항선 그리고 추세선을 뚫고 브레이크 앤드 리테스를 통해 다음 레벨 그 다음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것이 인버티드 헤드 앤 숄더의 패턴이었습니다만 가격은 저항선을 유지한 후 밑으로 내려가 저희가 그려두었던 상승 추세선을 뚫고 지지선까지 내려간 후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다음에 다음 지지선까지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음 지지선. 다음 지지선까지 이런 식으로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선이라고 하기보다는 존으로 부를게요. 구간. 지지 구간을 만난 후 가격이 다시 한번 솟구치면서 저희가 저번 주에 그려 놓았던 지지선 위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할텐데요. 가격이 일단은 이 지지선 이 지지구간을 저희가 한번 존중을 한걸 보았으니 다음에도 존중을 할수 있다는 것을 깔아두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저희가 중요한 레벨 구간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통해 다시 한번 저희의 상승 저항선이었던 4087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상승 패턴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 때도 똑같아요. 밑으로 내려갈 때에는 이두 가지의 구간을 다 뚫었을 때 내려가시는 것을 일단 추천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완벽한 캔들스틱의 패턴을 보았다. 하락을 나타내는 이런 마루보주라던가 인걸핑이라던가 이브닝스타 같은 하락 패턴을 보았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진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3510레벨의 지지선을 그리고 지지 레벨을 가격이 존중을 하였으니 다시 한번 그 레벨을 치면서 상승으로 가격이 바뀌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브레이크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그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존중을 하면서 리테스트를 이루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가 될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런식으로 가격이 올라와서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상승 캔들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487 0 레벨까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첫 번째, 현재 레벨, 3660의 레벨에서 하락 패턴을 만들거나 가격이 밑으로 내려와서 전 저점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다음 레벨까지 내려가는 것을 비트코인의 시나리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저희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통해 지지선 저항선을 뚫고 리테스트를 한다면 그 다음 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아, 여기 보시면 저희가 추세선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하기보다는 완벽한 하락의 추세를 만들며 밑으로 내려가 저희가 그려놓았던 저점까지 내려간 상태였습니다만 가격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그 다음 저점까지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보시면 이 구간. 이 구간이 지지의 구간이 됩니다. 가격이 113, 112레벨이 가격의 지지 구간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더블 바텀을 형성한 후 위로 올라와 128레벨까지 올라오며 저항선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까지 한 상태입니다. 가격이 여기서 상승 캔들을 만든다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면서 전 저항선이 147레벨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상승 시나리오가 되겠지만 가격이 다시 한번 이 128레벨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한다면 저점이었던 113레벨을 한번 더 치면서 그 지지선을 존중하거나 아니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할수 있는 구간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이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락의 캔들까지 보이면서 가격이 동시에 지지선으로 128레벨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으로 간다면 상승 캔들이 꼭 필요하고요 하락으로 간다면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라이트 코인입니다 라이트 코인 제가 말씀드렸죠 A, B는 C, D 그 다음에 위로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한다면 다음 레벨 그 다음 레벨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추세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39 레벨 39 레벨을 뚫지 못한다면 더블 탑 이후에 밑으로 내려가 추세선 뚫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다음 레벨인 29그 다음 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포텐셜이 보이고 있다고 라 말씀드렸어요 보시면 가격이 그대로 반영됐죠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지지선과 추세선이 만나는 이 중요한 구간 가격이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내려갔고요 다시 올라오면서 한번더이 중요한 저항선 레벨을 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려놓았던 화살표 대로 30레벨까지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0레벨 완벽한 지지선이 완성이 돼요 자 보시면 피보나치도 50% 어, 존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지지를 받으며 가격이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보아야 될건 무엇일까요? 가격이 어느 쪽으로 뚫리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지만 가격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다시 한번 형성할 수 있는 상황도 옵니다 시나리오는 총세개인데요 위로 올라가는 거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하면서 다시 한번 36레벨 36레벨을 뚫는다면 전 고점이었던 40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게 상승 시나리오 가운데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며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는 33레벨과 30레벨을 존중하는 박스권 레벨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밑으로 내려간다면 일단은 30레벨을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28레벨 28레벨을 뚫는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그 다음 레벨인 25레벨 전 저점이었던 22레벨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게 하락 추세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거래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가격을 잘 보시고 가격의 본성을 파악하셔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리플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죠 박스권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선과 지지선을 뚫으며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다음 레벨까지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격이 완벽하게 저희가 말했던 그 플랜대로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만들며 360레벨까지 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보시면 이 꼬리 있죠? 꼬리의 뜻은 무엇이냐면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390의 지지 레벨을, 그 저항 레벨을 뚫어서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보시면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통해 위로 올라와 이 뚫었던 지지선이 저항선이 변경된 시점에서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통해 다음 지지선까지 내려갔다 라는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떨어져 맞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지선에서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닌 브레이크를 한듯 보였지만 가격이 이레벨3 5 4레벨에 지지를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더블 바텀을 형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여기 보시면 375, 376레벨의 저항선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를 예상해 본다면 자이 구간에서 가격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를 기다려야겠죠. 이 구간, 375의 정구간과 367 그리고 364의 지지구간 이 구간을 조심해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인버티드에 덴 숄더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375레벨을 바로 뚫은 후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390레벨까지 390레벨에서 이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425의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게 상승 시나리오. 밑으로 내려간다면 일단은 이 레벨을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지지선과 지지구간이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시나리오는 무엇이냐면 356레벨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밑으로 내려가서 다음 지지구간까지 내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리플의 하락 시나리오가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오스입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에도 3.00 레벨을 뚫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저항을 받은 후 밑으로 내려와 추세선과 지지선을 뚫으며 다음 레벨 그 다음 레벨까지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가격이 이런식으로 펜앤트 패턴 잠시만요. 이런식으로 삼각형 모양을 만들면서 브레이크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A, B, C, D를 형성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런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약간 좀 많이 짧긴 하지만 다음 지지선 레벨까지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자 보이시나요? A, B, C 원래는 D가 첫번째 타겟이 있고 두번째 타겟이 있기 때문에 첫번째 타겟을 맞추면서 완벽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올라와 지지선 위까지 올라오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다음 저항선 저항선을 뚫으며 브레이크 리테스트, 여기서 이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상승 캔들 만들고 2.66까지 올라가는 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든지 밑으로 내려가든지에 시나리오가 다시 한번 세워질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는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다시 한번 전 저점까지 내려가면서 2.29의 지지선 레벨까지 내려가 가격이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EOS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것은 가격이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위로 올라갈 때는 상승 캔들을 만들 것이고 밑으로 내려갈 때는 하락 캔들을 만들 것이니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신중하게 보시면서 거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도 가성화폐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췄습니다 자, 이번 주한 주도 거래 잘 하시고요. 잘 마무리하시고 성공하시는 한주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이 시간을 기약하며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는 지민수 멘토 그리고 마스터 클래스 FX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